아, 손 겁나 오네. 아니다. 얘 말고 커피집이 있을 건데. 여러분. <웃음> <웃음> 저희 오늘 풀 먹는 거. 내가 어제 술 그렇게 먹지 말라 했는데. 4시까지 아직 술 먹을 수, <웃음> 수 있어. 미안. 친구가 빨래를 넣는다고 해서 커피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뭐야. <웃음> 왜 찍어줬어? 늦은 거 해명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빨래를 놀아야 돼가지고 놀때 놀더라도 빨래는 그래 아야돼야술뭘 이렇게 많이 사는데? 하나 빼러와 6개는 아이다, 아이다. 적다 이거 6개는 적어 6개는 적어 맥주는 안사도 되나? <놀람> 섞어. 섞어 섞어 먹지 말자 아, 그래, 어, 섞어, 그래. 섞어 아, 먹지 아, 말자 얘들아 섞어 먹지 말자 그냥 깻잎, 깻잎인거. 깻 깻잎 먹을 사람? 오케이, 깻잎 먹자. 근데 여기 가있는거야. 여기 가있어. 오나 봅니다. 다이어내라니 많이 먹잖아. 아, 고기는 이렇게 뭐 많이 먹지 나아서 네. 아니, 어, 네, 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뭐. 어, 냉면, 냉면 샀네 결국. 어, 아, 시원하게 먹으려나? 거 사야지. 얼마나 나라라나놀라다 들고 운놀라 왔다가 이놀다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 네. 놀라 진짜 진지하게 운놀라 피가 줄이놀라라 식량 여기는 그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야외 불장 여기 보면은 바다랑 마운틴 뷰를 같이 볼수 있어요 람이 너무 많이 불어 <웃음> 어? 이것도 있어! 이거 다 맛있어. 우와! 아 나고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그걸 먹었어. 웃음> 야, 김치 맛있겠다 당연하지 <웃음> 김치 뭐야? <웃음> 야 뭔데 뭔데 반대로 잡았어 피르키야? 어이르키야어 왜? <목소리> 다음날 네. 응. 뭐 뭐?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뭐 으아, 어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응 으아, 응 맛있다. 행복해. 웬쩍. 언박싱 the... yeah. yeah. 해주세요, 언박싱. 네, 잠요 네, 잠시만요. 아 이야! 아, 더네퍼어워퍼 이거 어, 근데 냄새 되게... 자 막걸리 냄새만 막걸리요 네 우와 냄새 나와 너무 좀 깔끔하게 넣어 상때 입어 상때오오맛이니까 다르다 깔끔 히개 김치, 김치. 김잎둘 깻잎 깻잎 라면 생 라면 라면 라면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깻잎 는는는나나나나나 맞아. 약간 야하게 팅팅 팅팅하려고 어. 야한 야하게. 거잖아 자기 에야 안냐 나 먹은 뒤 이제 근데 빠르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빠르게도 만약에 뭐 내가 깻잎이면 오케이, 깻잎 깻잎 깻잎 깻잎 깨이 깨야 깨이 깨이 깨이 깨이 깨이 깨야 깨이 깨이 깨이 깨이 깨이 깨이 깨이 야야야한 마리 키워 한 마리 키워 한 마리 키워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야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잉 띠 아, 케이 오케이, 네. 배스킹라인, 귀엽게, 오케이, 오이 개사발. 할수 있는 거 잘. 야, 좋아자. 베스킨라의 썰이여 귀엽게 감지하게 오케이. 어때요? 자, 웃으면 안다 웃으면 안 되고 귀엽지 않으면 뭐가 돼? 귀엽고. 감사아래 썰이왕. 1. 이. 어서. 음음가라음음가라음음가라음음가라야와야 야, 이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1 오오 리얼? <웃음> 어? yeah? 야야 아야야 야 야야 야야 면돼 부수면 돼응 근데 이거는 좀 섹시하니까 조금 빨리 가도 되겠다 어. 키우고 어. <웃음> 어, <웃음> <깨끗이 웃음> 어, 깜찍해 응. 어, 아 근데 2, 니다쪽으로응쪽으로어 오른쪽 이. 1, 3, 아어 들어가자 아, 상가통 못 간다 이 여유가 안되겠 이거다 나 이거 타보고 싶었어. 근데, 얼마, 얼마, 타고 싶었어 저거 4파는거 네가 타고 집갈수 있나 그렇다면 니 태워 보내게 낙불 하나 먹을까? 어, 먹는데. 이거 많이 먹 이거? 이거 전도 먹던데? 일러워. 아, 어, 있네. 아, 불고기랑 오는. 같이 나오는 거야? 먹자. 이거 4인? <웃음> <표정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와, 진짜 통통해. 나 밥으로. 어. 진짜 커. 너무 다다맛있다 <Bana avec behaviour> <sniff servir> <s us> 안안 b 는 t 볼링이라고 짜재밌겠다 레인. 네, 네. 볼링 아이건안 겠다. 볼링도 잘 쳐야지. 맞아.